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아, 오늘 찾은 곳은 인천 중구에 있는 고래 마켓 이라고 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점으로 와 봤습니다 여기 일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음, 화면에 지점 안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고래 마켓 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작은 횟집들 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파에 있는 고래 마켓 키친 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뭐, 가보진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체적인 그 쇼핑 환경은 넓고 쾌적해요. 그런데 좀 오늘 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가격은 정찰제예요. 오징어 한마디 한 마리에 만 오천 원권 하는데 정찰제의 장점은 호갱 당할 일은 없다라는 건데 이제 단점으로는 흥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음, 단점도 있죠. 그리고 자연산 민노를잘 둥갑하는 어종인데. 네. 얘네들은 비싼 어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어에 관해서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완전히 달라요. 자연산 민어랑은. 그리고 이제 병어돔이라고 불리는 무점메가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은 식감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조금 저렴한 생선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한 5만4천원 정도 키로당.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줄돔인데 이거는 킬에 53,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크기가 이렇게 아, 큰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크기가 벤치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시장 그 전체 그 매장 전체는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노량진에서 구매해서 먹었던 그런 생선입니다. 차광어는 어, 일반 광어보다 식감이 좀 아, 강하고 어, 좀 질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뱅에돔도 있었는데 이건 키로 5만원 정도 되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색깔이 많이 이제 흰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발이라고 표현되고 원산진 축국산 되어있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대왕자발이에요. 숙성해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해요. 아이스박스 포장하는 비용은 따로 3,000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럭인데, 우럭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중 자는 2만 5,800원, 대 자는 2만 8,800원. 되어 있고, 다음에 광원대 지금 완도 광어 수조인데 제주 광어처럼 보이는 음, 녀석이 있어요. 근데 가끔 완도 광어도 제주 광어처럼 노란 빛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노량진 경매장 가도요, 가끔가다 저렇게 노란 빛이 나는데 완도 광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두 광어 가격은 지금 킬로에 35,000원, 뭐 32,000원 이 정도는 가격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참돔은 수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회전이 잘안 되는 건지 어떤 조건이 안 맞은 건지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농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도 농어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제 크기에 비해서 어좀 가격이 많이 있어요. 농어 크다고 하는 게한 킬로 삼만 8천 원이니까 많이 비싸죠. 자 이제 각각류인데 각각류는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바닥까지부터 해서 이제 킹크랩 주로 블루가 많이 있었고요. 레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중량제는 저울들이 있는데 바구니들이 다물 빠지는 바구니인데 사실 저거는 물이 그렇게 잘 빠지는 바구니는 아니에요. 구멍이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각각류는 좀 다양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각 다양하다고 해봤자 뭐 킹크랩 종류들 그리고 대게 그리고 랍스터 종류들 이제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표는 한꺼번에 이제 게시판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킹크랩 대게, 뭐 크래피쉬, 선어류도 있고요. 그런데 가격은 어, 대단히 비싸다, 엄청 싸다 이렇게 뭐할 수는 없고 그냥 어중간한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자찐 비용은 3,000원을 따로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이제 전복들 어, 전복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전복 딸수 있는 숟가락을 이렇게 걸어놓은게 재미 있었어요. 전복 같은 경우는 연중 이맘때가 가장 저렴한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저렴한 것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해삼은 100g 단위로 판매를 하고요 어 그리고 개불은 이제 마리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낙지 한 마리 에한 14,0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 이거는 표준명리 찬문어라고 하죠 돌문어인데 키로에 3만원 정도 하는데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붕장어죠. 키로에 4만원정도 하네요. 강도다리. 네, 이거는 이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양식어종이고요 이제 국내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도다리는 주로 제주에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쥐 친데 이렇게 딱세 마리 남아 있더라고요이거 쥐치 먹을 때는 꼭 간이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주광어 수조네요. 네. 훨씬 완도광어보다는 색깔이 좀 밝죠. 이제 작은 거는 키로에 25,000원이고, 제주광어하고 완도광어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자는 28,000원, 키로 한 중자가 한 2키로 정도 나가겠죠? 1자는 3만 8백원. 그러니까 광어 가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게가 있는데, 멍게는 2kg를 사면 8,800원에 주네요. 2,000원 더 싸게 예.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리비도 있었고요. 가리비는 대부분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리비도 2kg 이상 구매하면은 2000원 깎아주네요 킬로당 그리고 이제 활새우가 보였어요 네, 킬로에 29,800원 활새우 보통 킬로에 한 3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죽어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제거하시고 이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폐류들이 있어요 홍합, 동주 모시조개, 비단조개가 있고 이제 조개 세트가 있어요 이제 캠핑 같은 데갈때 이제 먹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손할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어요 조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연중 가장 저렴 할 때죠 그리고 이제 어 저기 키조개 저렇게 넣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한 마리에 한 6천 원 정도 하네요. 자 이번엔 냉동 코너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캠핑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을 아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동된 오징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회 소스 또 대구 포명 대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구포 명태포는 8,500원 선 되고 물회 육수는 저기 아마 양이 꽤될 거예요. 이제 이면수, 뭐 가자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다양한 튀김류나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0마리에 만 원이면은 뭐 그냥 괜찮은지 않나. 뭐 냉동 새우라고요. 냉동용으로 이제 사용할 것들. 이거는 이제 뭐 새우장 같은 이제 그런 제품도 있었고 이거는 간장게장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건어물이 쭉 있었고요. 이제 웬만한 건어물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멸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새우도 있었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사다 먹었었어요. 특히 저 이제 그 롱다리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그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대왕오징어다리 이제 그런 것들 또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젓갈류도 좀한구스에좀 어, 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들, 그러니까 생물들이죠. 이거는. 아마 저희 죽거나 그러면은 저런 것도 이제 포장을 하셔가고 판매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우럭도 사이즈가 꽤 좋았어요. 네, 저게 한 8, 9천원 정도 하는 거니까 저거 한 마리 약간 꾸덕하게 말려가지고 탕으로 끓여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크기가 괜찮아요. 연어, 대가리. 연어 대가리하고 이제 등뼈 같이 되어 있었구요. 뭐 자숙새우, 자숙문어 어 이런 것도 어꽤 많이 있었구요. 이건 소라구요. 뭐 구색은 다양하게 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잔디밭 쪽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모둠 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광어회고요. 이거는 이제 농어 회예요. 요즘 농어가 비싸가지고 이거 이제 모둠회죠. 간단하게 이제 즐기기는 게, 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모듬에도 좀 구성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요즘 또 연어값이 많이 비싸죠. 지금 이제 28,000원 여기 이제 장원데 벌써 세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한 제가 가한 4시 정도 정도 됐었는데, 세일이 벌써 들어갔고요 이제 물회 있고, 이제 회덮밥도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한7 0원 정도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뭐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밥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있었어요. 초밥도 있었고 롤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 좋았어요. 저기 한 팩에 거의 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긴 이제 회손재 라는 코너에요 손님이 없어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없고 이 고래 마켓의 장점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정찰제 라는 점이 이... 장점으로 둘수 있겠어요. 다양한 품목을 또한 번에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는 라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호객이 없다는 라 점이 이제 쇼핑을 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단점은 생각보다 높은 단가가 되고요. 오늘 방문의 느낌은 회전이 잘안 되어 보인다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부, 교통이 조금 불편한 편이에요. 낚시해 오신 것도 손질해 주나 봐요. 자 이제 바로 옆에 가면은 인천종합어시장이 있는데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인천종합어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고래마켓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